안녕하세요 마건입니다네 제가 한국 왔는데 제 어머니께서 요리를 몇가지 해놓으셨다고 해서 지금 준비해서 먼저 먹으려구요 아 역시 한국 오니까 좋기는 너무 좋은데 뭐 이래 더워요 원래 마카오가 더 더워야 정상인데 한국 지금 미친거 같아요 이 날씨 집에서도 지금 에어컨 키고 선풍기 키고 하는데도 땀이 좀 나고 있어요 와 진짜 더워 짜잔 네 이제 밥 먹으려고요 제 어머니가 준비를 좀 많이 해놓으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기대를 하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사실... 끝! 제가 종류 좀 많아 보이려고 지금 요플레까지 꺼냈습니다 어, 근데 고추가 되게 예뻐요 이쁜 고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정성이 있기 때문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네 역시 아, 우 스멜 냄새 너무 좋아 마카오에서는 이런 맛을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음, 이쁜 고추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요 아 근데 역시 우리 엄마가 해주는 이 돼지고기가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맛있어 좀 이따 친구들 만나가지고 닭갈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좀 이따가 나가서 다시 찍도록 할게요 안녕 어, 밖에 나왔는데 너무 더워요 친구들이랑 6시 반에 보기로 해가지고 아직 시간이 한 3, 4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 노래방 가서 혼자 좀 노래 좀 부르다가 친구들 만나려고요 한국 가서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이 노래방이에요 왜냐면 마카오 너무 비싸 그리고 한국 노래도 잘 없고 최신곡도 없고 근데 사실 저 최신곡도 잘 몰라요 지금 한국 뭐 물정에 대해서 뭐 아는 게잘 없어가지고 뭐 알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노래방에서 뵙겠습니다 마카오 있을 때 언제 노래방을 갔냐면 진짜 회사 회식이나 진짜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럴 때밖에 노래방을 못 가요 노래방 한번 가는데 15만 원막 그렇게 내고 가야 되거든요 뭐그보다더싼 데는 있긴 하지만 우리 막 여러 명이 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노래방을 잘못 갔어요 노래 잘 못해요 산이 돼주고 어둠이 오면 빛이 돼줄게 메리 미내손 잡아줄래요 메리 미나와 평생 함께할래요 지금 친구들이랑 숯불에 닭갈비 먹으러 왔어요 음. 음. 목소리 나와? 소리 나오지 뭐 하지 마야가서뭐하시 안녕 하개어색개어색나 진짜 치킨집 왔어요. 야구리 대체. 마시게 주. 마이게게 주. 마시게 주. 마시게 주. 마시게 주. 마시게 주. 마시게 주. 마시로 주. 마시게 주. 마시게 주. 마시게 주. 마시게 주. 식상하지 않았나? 속만 네, 따서 네, 네, 네. 마카오 건 약간 식상한 식 파리 파리 찬찬 파리 그렇게 시작을 해 파리 찬찬 파리 마카오 찬찬 파리 마카오 잔잔바리? 쟤 아, 괜찮을 것 같아? 어 이거 약간 그런 걸로 약간 쉬운 걸로 바꿔요 잔잔바리가 쉬워 마카오 건 이런 거보다좀 약간 기억하기 쉬운 것아 잔잔바리가 뭐하러? 야 그러면은 너구자좋어 너 잔잔바리로 하면? 진짜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파리, 파리, 발리파이어게 시작을 해야 돼? 잔짜발리이거 뭐야? 그게 보면 처음에 다 어? 얘좀 어, 이때 어. 이제 옆에 계속. 야, 야얘딱 보면서 어? 잔잔발리가안잔잔발리 <웃음> 한번 해봐? 어. 야너 그러면 아, 내가 너 그러면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잔잔발리가어 아니야 이게팔랑겼어 바로 팔랑려 묻었어. 야, 묻었어. 아, 여기서 찍을, 아니, 계속, 웃속 계속, 계속, 웃속 계속, 계속, 계속, 웃 지금 친구들이랑 빠지가려고 밖에 나왔는데 배고파가지고 지금 햄버거 먹으려고 <웃음> 왜? 왜? 아, 지금 <웃음> 어디까지? <너 아직까지? 웃음> 좀다따가 빠지가는데 어,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친구 커플이랑 가는 거예요 두 명이랑 이렇게 저랑 음... 셋이서 근데 내가 막 방해하는 거 아니지? 둘이 가려고 했는데 내가 낀거 아니지? 빠지 <웃음> 그래서 빠지를 가는 거지. 근데 <웃음> <웃음> 네, 맛있어. 이게 진짜 커. 그래서 볼링이 아, 아, 그래서 볼링이라고. 네. 잠시만. <웃음> <그치, 맛있어. 웃음> 왜 흘렸어? 너네 좋겠다 누가 흘리면 누가 닦아주고 난다 셀프 서비스인데 그래서 잘안 흘리는구나 <웃음> 그래서 어떻게 다안 흘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웃음> 빠지않는 사람 진짜 많아 대박 <웃음> <웃음> 와 더워 진짜 빨리 가려고 싶다 짜잔 <웃음> 들가서 놀자. 더뒤지겠네 진짜 근데 콩깍이 맛있네. 배 <목소리> 골랐어. 응. 달달하니까. 응. 맞아. 이렇게 힘들 때 달달한 게 최고인 것 같아. 디디가 그래, 골라. 우리 칭찬해줘야지. 과자 <목소리> <거자> 하나로. <목소리> <목소리> 난? 아. 난 뭐해? <웃음> 너희 둘이 타면 난 뭐해? <웃음> 나 뭐해? 나이테 찍어줄게 간다 간다 오! 오. 소리의 마지막은 라면이지. 힘들어, 아, 병원. 라면 먹고 한 번만 더 타고 그리고 가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놀은 거 끝나고 마카오 가기. 30분 이제 앉아. 도라이 같아 진짜. <웃음> 승환이 구독, 좋아요, 와인 눌러주세요. <웃음> 이런 거 해야지. 좋다. 좋아요. <웃음> <웃음> 댓글 도 <좋아요. 웃음> 좋아. <웃음> 태영아 나 이제 마커 가서 못 본다. 내년에 응. 본다, 내년에. 잘 갔다 와. <웃음> <웃음> 누나와 애기도 나와 있습니다. <웃음> 자나 이제 가는데 친 누나로서 한 마디 해주십시오. 챙겨 먹고. 더의 조심하세요. 그래 삼촌. 삼촌,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왜짜 나? 얼 짜증 나? 얼 어, 짜증 나? 어, 삼촌이 가서 슬프대. 어. 그렇 안녕.